뭐, 뉴욕주 하면, 음? 뭐, 정말 세계적인 그런 행사들이 참 많이 열리는 그렇죠. 곳 아닙니까? 근데 팬데믹 동안 모든 게다 캔슬됐단 말이에요. 근데 드디어 이제 올해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장 먼저 시작이 되는 게 트라이베카 영화제. 어. 유명하죠. 이 올해는 작년에는 캔슬이 됐어요. 아예 열리지도 네네, 않았어요. 네네. 근데 올해는 트라이베카 영화제가 이제 열리는데 기간은 6월 9일부터 6월 19일까지. 음흠. 그래서 어, 맨하튼 허드슨이의 허드슨의 그 베스리라 그래서 그런 것 생기고 요즘에 그그 그 지역이 굉장히 한창 개발 중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공원이 하나 새롭게 만들어져요. 피얼 7 6이라는이 공원에서 이 트라이베카 영화 제 제 개막식을 한답니다. 그래서 개막 영화 이날 상영회를 여기서 한대요. 네. 그래서 9월, 6월 9일날 하고 이때 아마 이제 그러니까 다 마스크들 벗고 뭐 이렇게 자유롭게 하겠죠. 그다음에 6월 19일 폐막식은 어디서 하느냐? 그레디오시티 뮤지컬에서 해요. 여기는 어. 실내인데 여기 유명한 곳이죠. 그렇죠. 네, 여기서 그 폐막식 영화 상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 관중 입중 입, 입장 하에 이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음흠. 그래서 이날 쿠모 주지사가 이걸 발표하면서 그레디오시티그 비어 있는 관중성을 딱 배경으로 음. 여기에 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꽉 차서 우리가 영화를 상영할 것이다. 막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아주 자랑스럽게.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 이제 뉴욕 마라톤 굉장히 유명하죠. 어 그렇죠 마라톤. 올해가 무려 50회입니다. 오. 그러니까 50회 뉴욕 마라톤 대회가 11월 7일에 열립니다. 음흠. 그래서 이때는 근데 이제 100% 참석은 아니고 60% 정도만 참석을 한다고 하는데 60%도 3만 3천 명 정도래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등록은 6월 8일부터니까 뉴욕 마라톤 대회에 이제 참석하실 분들 6월 8일부터 등록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에 그 안철수. 그 정치인죠, 네. 예, 국민의당 대표께서 한번 참석하셔가지고 네. 예, 또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음. 뉴욕 마라톤 대회 올해는 열린다는 거. 네. 또한 가지는 이제 교육 분야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뉴욕주에서 발표한 건데 그 차일드 케어하고 그다음에 써머 캠프, 네. 어린이 캠프 있죠. 요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으흠. 새로운 지침을 좀 발표를 했어요. 지금 뭐 마스크 자유, 마스크 다 벗게 되고 뭐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아이들이 이제 머무는 곳이라 여기 규제가 좀 필요한데, 먼저 그 차일드 케어라든가 이제 그 어린이 캠프 모두 거기 직원이나 참여하는 어린이들 모두 코로나 19 백신 접종 증명서가 제출을 해야 돼요. 그니까 우리가 지금 12세부터니까 그 이하 어린이들은 아니겠죠. 아마 그 이하 어린이들은 코로나 검사 음성 확인서가 필요할 거고 12세 이상부터는. 그 백신 접종 확인서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방문자들도 반드시 그 뭐열 체크하고 이런 준수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행사 중이거나 캠프를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차일드 케어 그 안에서 양성자가 발견이 됐다. 그럼 바로바로 바로 주위에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음. 지역보건서나 네.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사회적 거리 유지해야 되고, 그, 그다음에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치지 않은 직원들, 뭐 일차 접종만 했다 음.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거리 반드시 유지해야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두살 이상의 어린이들과 그리고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은 그런 직원들의 음. 경우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을 했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네네.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렇지만 뭐 이제 먹거나 마실 때 그다음에 뭐 샤워하거나 수영 이런 거 캠프 때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잠잘 때 그다음에 좀 휴식을 취할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답니다 아. 그러니까 조금 완화가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키셔야 될것 같고 네. 뉴저지 같은 경우에는 올 가을 학교는 무조건 다 대면 수업을 한다고 주지사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선택사항이 없어요. 뉴욕은 그래도 선택사항이 있다고 했거든요. 아,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근데 뉴저지는 선택사항 아예 없이 그냥 무조건 아. 다 대면으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가을 학교 이제 보내실 분들은 이제 다 대면으로 해내니까 아이들 미리 백신 접종 한 거예요. 네, 네. 네. 네. 그리, 그 대신 이제 썸머 캠프들 있잖아요. 네. 썸머 캠프들은 그때까지는 온라인도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가을학기 정 가을학기 이후부터만 모든 것이 다 대면 수업으로 돌아간다는 거, 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